잠세요 뒤에서 좀 자, 자,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누구니? 정우입니다 오늘 방금 막 부산 머스터 매직샵 이호점을 하고 왔어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내가 또이브이 하면서 술을 마신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오늘 좀 기분 좋게 너무 오늘 너무 행복해가지고 어제 오늘 너무 행복해서 이렇게 또 와인을 또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가볍게 한 잔... 뭐... 가볍게 한잔 쓱, 두잔 쓱, 세잔 쓱, 한병쓱 마시면서 이렇게 라이브를 또 하게 되네요 제가 또이 본격 전정국 취하는 거 보는 영상 아 제가 그 이제 뭐 지민이 형이랑도 마시고 또 사람들이랑 술을 마시면 제가 술을 마시면 말을 더 잘한대요 말이 더 이렇게 술술술 나온대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술을 마시는 모습 보여드리고 예, 지금 제가 어떤 느낌이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께 얘기 나누면서 여러분들과 기분 좋게 한 잔씩 두잔 이렇게 마시겠습니다 한잔두잔 치밀블럭네이야. 잔. 바로 이렇게 따주시고 아, 이게 카메라를 제가 멀리 뒀는데 잘안 보인다. 들이 조금만 더가까이야이또 <웃음> 잘못 만야다 가야 가야 가야 가야 가야 가야 가야 가야 게야그야지 이렇게 가야 지야 가야 잠시만요 죄송 가야 다야 가야 가야 가 이상 게 떴어요. 오케이. 됐어. 자, 여러분들. 어, 이 뭔가 애매한데. 반갑습니다. <웃음> 자, 지금, 어. 몇 분이 보고 계신 거지? 백. 십. 육만. 분이 네, 시청 중이십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제가 빈속인데 저또 빈속에 또 이렇게 알코올을 섭취하는 게참 좋아해가지고 알코올을 섭취하는 거 좋아해가지고 한번 따라보겠습니다 저와인 이렇게 뭐 돌리는 거안 합니다 여러분 와인 보통 이렇게 딱 해가지고 딱 여기 이렇게 손가락 집어 넣어서 딱 해서 싹한 다음에 싹 돌려가지고 수건으로 싹 닦잖아요 아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이렇게 따라준다 싹가가가가 올려주면은 이렇게 흐르죠 이런 거 이렇게 이렇게 먹어주시면 되고 아 일단 짠 하고 시작할까요? 자 여기 여기 아미 여러분들 중이 성인이시다 성인이시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맥주 한잔 저랑 같이 짜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 어린 친구들은 저기 저 뭐야 저기 포도 주스 포도 주스 저기 오렌지 주스 갖고 오세요 빨리 <웃음> 포도 주스 오렌지 주스 갖고 오시고요 갖고 올 시간 제가 드리겠습니다 자, 1분 드릴게요 1분 1분 타이머 잡니다 자, 자, 이렇게 시간이 가고 있어요. 어, 아, 음, 제가 이게 브이앱을 생각을 했어요. 그 오늘 공연은 끝나고, 삶이 끝나고, 브이앱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눈화장을 안지우려고 했는데, 제가 그걸 깜빡을 하고 오다가 차에서 제가 눈을 다 지워버렸어요. 이렇게. 렌즈도 다 빼고 그래서 또 이렇게 좀 흐리멍텅한 눈이 됐습니다 여러분 양해 부탁드리고 어 와인을 먹으면서 이렇게 안주 없이 와인을 먹는 건또 처음인 것 같은데 어 일단 뭐 자, 아직 50초 지났고요 자, 여러분들 마실 거다 가져오셨나요? 저랑 짠할 준비 되셨어요? 되셨나요? 되셨으면 소리 질러. 아, hey! 저도 we love you, I love you. Okay, 소리 질러. Make some noise, make some noise. You ready for uh, drinking with me? <웃음> 자, 1분 지났어요. 1분이 지났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저랑 짠해 주시죠. 자, 그럼 제가 소 소리는 제가 자, 이렇게. 자, 여러분들게 정말 짠한 거 같죠, 이거? 이게 바로 방송 몇년차 우리 데뷔 몇년 차야. 어, 그렇죠. 6년이죠, 6년. 6년 차의 이 센스. 이거 병을 가린뒤 자, 여러분들 짠 짠 하면 여러분들랑 이제 짠을 한 것처럼 좀 많이 먹기 전에 싹 흔들어주고 어, 맛있네요 여기가 맛있네 이집 잘하네 아, 제가 요즘 또 술을 좀안 먹고 있어가지고 조금만 먹으면 취할 것 같은데 안주가 없어가지고 여기에 딱그 알죠 치, 치즈 딱 해가지고 먹으면 맛있거든요. 아, 취한다. 아, 어지럽다. 자, 여러분, 자, 뭐 제가 지금. 어떤 이이 이 어떤 필링인지 여러분들께 음 말씀드릴게요 진짜 오늘 그 저희가 팬미팅 때오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백만 백만! 백만 돌파 뭐가 떴어요 오늘 그 지민이 형이 엔딩멘트 때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이제 열심히 해외에서 투어를 돌고 있을 때어 우리 이렇게 열심히 투어를 하고 있는 도중에 딱 문득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었고 또 얘기도 많이 했어요 우리가 한국에서는 언제 공연을 할까 우리나라에서는 언제 공연을 하는 거지? 라고 되게 얘기도 많이 하고 빨리 하고 싶다고도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한국에서는 방송활동 빼고는 이제 이렇게 저희만의 공연을 하는 게 되게 오랜만이잖아요 그래서 엄청 이 팬미팅을 엄청 기다렸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도 엄청 기다리고 빨리 하고 싶었고 이제 그 누가 말인지 모르겠지만 진짜 콘서트도 열심히 준비했지만 팬미팅도 진짜 짧은 시간이었거든요 저희가 연습할 시간이 얼마 없었는데 그래도 진짜 실수 같은 거안 하고 최대한 그래도 뭔가 완벽한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되게 연습을 많이 했었어요 진짜 팬미팅 하고 싶고 보고 싶었고 근데 오늘 딱 했는데 또 심지어 심지어 내 고향에서 해 그게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오늘도 진짜 그 공연하면서 되게 행복하다라는 말을 많이 한것 같은데 참 진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뭐 아미 아미 여러분들 만나는 일이면 뭐 뭐든 즐겁겠지만 정말 하고 싶었기 때문에 되게 이 힐링되는 어떤 그런 소중한 팬미팅 팬미팅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진짜 자, 그런 의미에서 하이야! 하이야! 사실 제가 이술 맛을 아직 잘 몰라요. 저는 무조건 이 맥주 아니면 안주가 필요합니다. 소맥 소맥 정도. 응. 아 좋다. 뭔가 행복한 것 같아요. 너무 지금 되게 여유롭고 되게 나른하고. 되게 좋은 거 같습니다 지금, 내 상태 누가 우리 꾸기 안주 좀 갖다 줘 저는 술 마실 때 안주 먹는 걸 그렇게 선호하진 않아요 사실 그래서 제가 맥주를 좋아하는 거고 와인도 그나마 와인은 이제 좀 위에 많이 차오르지 않는 어떤 그 깔끔한 치즈로 이제 딱 와인이랑 잘 어울리기 때문에 와인이랑 맥주를 좋아하는 편입니다 결혼해주세요 결혼하려면 서류를... 아 서류인가? 저희 부모님부터 만나야죠 상견례 가자 아 <웃음> 어... 저녁 안 먹었어요 저 지금 빈속이에요빈속에술 마시는 걸 좋아해가지고 음, 아이. 아, Take care, yes 음. 아, 잘생겼다 Bad guy I'm the b guy. The... 노래 좋아. 음, mm, your hair is grow, glowing. 응? 머리 계속 길어. 그저 그렇죠, 저 요즘 머리를 기르고 있죠. 머리가 좀 많이 자랐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지는데 이렇게, 이렇게 까지 내려. 여러분들은 제가 머리 한 어느 정도로 길렀으면 좋겠어요 저는 일단 아무 생각 없이 길고 있긴 한데 음, 저는 한 모르겠어요 저도 가늠이 안 돼요 이게 머리가 한 번도 그렇게 길러본 적이 없어서 이 어느 정도까지 길러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길이가 한 어느 정도인지 여기 여기 여기가 1번 여기가 2번 Here is three One Two Three 길이 길이 길이가 영어로 뭐냐 <웃음> 여러분들은 어, 2번? 3번? 눈과 코 사이? 여기 2번 3번 4번은 여긴데요? <웃음> 3번 1번 야 어려운데 1 1번 1번 많고 3번이 많고 2번 다 있네 그러면 음이 결과가 뒤죽박죽인 관계로 제가 기르고 싶은 곳까지 기르겠습니다 근데 머리 기를 때 이렇게 정리도 좀 해야 되죠 이제한 번도 안기러가서좀 모르겠는데 정리하면서 길러야 되는 거죠 따라라따따아 좋다 설아있다 어, 이거 시원하네 와인이 시원하진 않아요, 미지근해 나 솔직히 차가운 와인 마시는 거 좋아하는데 차가워야 뭔가 그 술맛이 덜 느껴진달까? 우리 어린 친구들 포도 주스랑 오렌지 주스 마시고 있어요 우유 나 우유 되게 좋아하는데 우유 되게 맛있는데 흰 우유, 흰 우유가 짱인 거 같아 우유 아이다 딸기 우유도 맛있지 딸기 우유 맛있고 어흰 우유가 1번, 1등 딸기 우유 2등 뭐고 또 뭐있노 초코 우유, 커피 우유, 바나나 우유 아 바나나 우유 맛있다 바나나 우유 맛있지 그 이렇게 항아리 모양이야흐음 그래. <웃음> 나아 진짜 술 진탕 먹고 한번 라이브 해보고 싶다 에이, 이렇게 약시 <웃음> 안주? 안주 뭐 만들어 드릴까요 제가? 뭐뭐뭘 원해요 뭘 원해? 안주 만들어줘 뭐, 칼이랑 뭐, 뭐 그거만 쓰면 다 만들 수 있지 자 여러분들 여기 스테이크 나이프 있으시죠? 스테이크 나이프가 있고 접시가 있어요 그리고 제 앞에는 이렇게 사과가 있습니다 애플 호텔 이 나이프 나이프와 사과로 한번 사과를 깎아볼게요 아, 사과, 사과로, 나이프로 사과를 깎아볼게요 근데 씻어야 되나? 몰라 제깎아볼게시원하게 해서 사과 ASMR 사과. 아, 끊겼다. 아, 아쉬워라 따라라 라라라 제가 또 이, 이게 지금 여기 나이프라서 살짝 안 깎이는데 사과 되게 잘 깎거든요 요호 아아 아, 끊겼어 원래 안 끊기고 싹다 잘라줘야 되는데 그죠?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i n of the pain of the pain of 됐다. 이렇게 해서 안주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와우. 이제 껍질. 사과가 다네. 국민 하네 s s 맘에 먹는 사과는 독사과라고요? <웃음> Night apple is poison apple <웃음> 독이 포이즌 s o n 맞지? 독 is poison 맞나? 나 맞아 팝하고 도와줘 팝하고 poison night apple is poison apple you know 아 you know the 진영한테였어 but I'm okay because I'm JK 이거 오늘 라이브가 좀 길어질 것 같죠? Today V l i v It's... 음, 도와줘 빠빠고 <웃음> 오늘 V LIVE이 좀 길어질 것, 것 같죠? <웃음> you think you think we live will be a little longer today uh huh 아월렛 벌써 21분 아 너무 재밌다. 참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음성으로 대화할 수 있으면 더 재밌습니다. 하하, 아하. 반응이 오는구만 최근에 찍은 사진? 최근에 찍은 사진 뭐가 있을까? 음, 최근에 찍은 사진 최근에 찍은 사진요? 어제 어제 트위터 한 사진 두 장? 뭐야! 밝기 조절을 못 해! 응? <웃음> 어제 찍은 사진 두 개가 끝이고 사진 많이 찍겠습니다 아, 요즘은 제가 요즘 제가 그 뭐지? 구름 사진 찍는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구름이 딱 진짜 아무것도 안 걸리고 딱 하늘이랑 딱 구름, 해뭐딱 요거 세 개만 딱 걸리게 찍는 걸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은 구름은 단한 번도 똑같은 모양이 없어요 똑같은 모양이 없고 항상 매번 다르기 때문에 뭔가 이 찍는 맛이라고 해야 될까? 아무리 비슷하게 생각도 다 달라요 뭐야 그래서 요즘 구름 찍는 거를 되게 좋아하는 거 같아요 또 이제 또이또그이 또그 GCF도 또 조만간 또 시작을 해야죠 제가 지금 뭘 찍어야 될지 살짝 고민인데 일단 카메라를 지금 집에서 세팅을 하고, 다시 세팅을 하고 뭘 찍어야 될까 고민을 좀 해봤더니 나온 거는 없어요 나때 그래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볼게요 제가 제가 이게카메라맨으로 그러니까 딱 진짜 영상만 찍으러 내가 어디를 돌아다니면 이거는 진짜 내가 뭐 어떤 환경이든 그래도 되게 내가 찍고 싶은 게 어쨌든 많기 때문에 그리고 그 순간에도 내가 뭔가 아 이건 찍어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게 많기 때문에 뭔가 찍을 수 있는데 내가 같이 일하는 입장이니까 내가 뭐든지 같이 하잖아요 형들이랑 내가 뭐 인터뷰를 할 때도 뭐 촬영을 할 때도 뭐 무대를 할 때도 다 같이 하니까 제가 뭘 이렇게 찍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환경이 잘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어디 뭐 놀러 가거나 어디 뭘 개인적으로 하질 않으면 그래서 음 이게 참 영상은 많이 찍고 싶은데 뭘 찍어야 될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이거 이거를 계속 하고 하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투어를 다니고 이게 또 공연도 있고 하다 보니까. 갈 시간도 많지도 않고, 그래서, 아, 여러분들한테 뭔가 이렇게 새로운, 새로운 것들을 자꾸 보여주고 싶은데, 아,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뭘 찍어야 될지. 그래서 요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좀 또렷하게 뭔가 생각, 그, 어, 잡혀지지가 않아요. 그 어떤 구상, 구상? 잘 그려지지가 않아요. 뭘 해야 될지. 제주도 와서 부산 와서 부산 와서 가족 만나고 왔죠. 만나고 공연 전에 저는 갔다 왔어요. 도착하자마자 아아 나도 술잘못 마시는 것 같아. 벌써부터 느낌이 와. 아 취하는거나 하지만 제가 향수, 향수를 좀 뿌렸는데 지금 맡아보니까 머리가 너무 아프네 코가 너무 맵다 근데 이향 좋아요, 이향 좋아 여러분들한테는 안 가르쳐 주실 거예요 왜냐, 남았을 거기 때문에 하지만 쓰는 사람도 굉장히 많겠죠 색깔 이쁘죠. 무슨 색일까? 이 예. 영롱한 자줏빛. 라인보다 사과가 더 달아가지고 괜찮네 예전 같았으면 참 상상도 못했던 이 라이브 하면서 술을 마시는 이게 참 예전 같았으면 불가능했었던 얘기인데 참. 이제는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뭐 술도 마시고 참다 같네요 다 같네 부산에서 맛난 거 먹었어요? 저 여기 와서 먹은 거 오징어 물회 밀면 밀면도 이제 비빔도 먹고 물도 먹고 호떡 만두 충무김밥 삼계탕 참 짧은 시간에 참 많이도 먹었죠? 삼계탕 그 다음 순대 곱창볶음 순대 막창볶음인가? 곱창볶음인가? 뭐, 이 사람들, 곱창볶음 또... 아, 또 뭐지? 그 막국수, 막국수 먹고 또 까르보나라, 뭐 닭강정, 음... 순두부 간장을... 간장을... 친 샐러드에 있는 샐러드도 있고 토마토가 있는 어떤 음식 뭐라 해야 되냐 두부 샐러드래요 <웃음> 두부 샐러드 음. 사과 와인 많이도 먹었네 많이 먹었네 <웃음> 많이 먹었지만 살은 많이 안 쪘어요. 아, 나는 이 뭐라 해야 될까 그러니까 먹을 걸참 좋아하는데 먹을 걸참 좋아하는데 이 후회를 말해 왜냐면 카메라에 딱 나왔을 때내 모습이 딱 뭔가 싹 각지고 살짝 좀 말라가지고 딱 멋있게 나오는 걸 좋아한단 말이야 제가 근데 이제 음식을 너무 많이 먹으니까 잘 먹으니까, 이게, 막, 중년 촬영 을때 보면, 제가 막, 포동포동 한 거예요. 그래서, 하... 맨날 후회해요, 맨날. 아, 먹지 말고. 아, 어제 하. 그러고서 맨날 후회하고. 그래서, 요즘은 저녁은 웬만하면 안 보려고 이있지만또 제가 이렇게 술이 들어가면 음식을 주체를, 그, 저기, 저, 그 뭐야, 조, 조절이 안 돼요. 음식 조절할 때 제가 술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오늘 취해요 그럼 모든 걸 내려놓고 그냥 막막막막 막, 막, 막 퍼먹어요 진짜 방송 아니었잖아요 방송 아니었잖아요 제가 이게 술 마시고 있죠 그럼 바로 룸 서비스 시켜가지고 저기 뭐 이거 주시고요 저거 주시고 아 잠시만요 요거 요거를 살짝 요렇게 해주셔도 될까요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것만 주세요 아 잠시만요 아 요것도 하나만 주세요 해가지고 그걸 탁 맛있게 먹습니다 술 먹으면은, 감당이 안 되고 갈게. 그리고 술이랑 궁합이 제일 잘 맞는 거. 이써맥이랑 아, 저는 그냥 돼지고기가 짱인 것 같아요. 돼지고기. 진짜. 포크. 삼겹살, 오겹살. 그게 진짜 짱이에요, 진짜. 난 진짜, 이제 딱,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그 음식은 돼지고기다 그러니까 돼지고기도 아 돼지고기가 아니지 돼지고기긴 한데 삼겹살 아니, 아니면 오겹살 이게 난 진짜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인 것 같아요 하루에 한, 계속 일주일 내내 먹을 수 있어요 진짜. 심지어 그런 적이 있어요 그 요즘 이제 그 배달업체 서비스나 뭐 음식점들이 굉장히 발달을 많이 해서 이 전화하나 전화도 아니야 그냥 스마트폰으로 그냥 띡띡띡띡 하면 그냥 삼겹살이 내 눈앞으로 이 오는 이런 마법 같은 매직 같은 기적 같은 일이 어 그리고 맨날 먹었어요 진짜 하루에 하나씩 먹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또그 심지어 또그 삼겹살의 종류가 너무 다양해막 양념 삼겹살도 있고, 어? 그냥 오리지널 삼겹살도 있고, 뭐, 어? 뭐 마늘 삼겹살도 있고 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걸 진짜 심지어 봐봐 삼겹살은 상추도 있어, 야채도 같이 먹을 수 있다는 소리지. 그리고 단백질과 약간의 지방 그리고 야채 어? 탄수화물 모든 게 충전이 되는, 충족이 되는 이 아름다운 어? 돼지고기 배달 서비스 얼마나 아름다워 진짜 이건 칭찬해줘야 되는 거예요 진짜 어, 너는 누가 삼겹살 이렇게 구워다가 배달로 이렇게 보내주시겠습니까? 정말 이 정말 완벽한 그리고 그게 어, 그런 서비스가 어? 어느 나라가 제일 잘돼 있어요? 우리나라예요 대한민국 배달 서비스예요 1등 1인자 어, 24시간 배달에다가 어, 뭐든지 다 돼. 어, 안 되는 게 뭐가 있어? 완벽합니다 대한민국. 참, 저는 이 대한민국에 태어난 게 정말 자랑, 자랑 자랑스럽고 너무나 뿌듯하고. 하, 이런 어? 대단한 짠 해야 된다 이거 짠. 근데 제가 또 길게는 방송할 수 없어서 왜냐하면은 이 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여기 나가이 비밀 지켜 주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브이앱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브이앱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바로 우리의 스텝 분들이요. <웃음> 저희가 브이앱 활동을 잘자 <웃음> 지금 시간이 그래도 벌써 요 지금 보통 자야 될 시간이잖아요 11시 12시면 근데 제가 브이로그를 하고 있으면 그 사람들이 잠을 못 자요 저는 안자도 되는데 저는 안자도 되는데 이제 그들도 하루 종일 일했고 피곤하니까 이게 그렇게 제가 만약에 이게 그런 거 신경 안 썼으면 은 제가 뭐 24시간도 했지 24시간 하고도 1시간 더 했지 근데 이제 어쨌든 이 사람이란 게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고 이 배려 그런 게 있어야 이 사람이 사람과 통하고 가까워질 수 있고 하나가 될수 있다 자, 아, 좋다 야, 여러분 사과랑 와인 같이 먹어보세요 되게 잘 어울리네 사과를 되게 그 치즈 큐브 조각처럼 썰어서 하나씩 먹어도 맛있겠다 그러니까 음, 단맛이 충분히 들어 괜찮네 아 여러분 또, 또 어떤 얘기를 하고 싶으세요? 취했다, 아, 아직 안 취했어, 아직 안 취했고 잠시만요. 이게 지금 상황이 바가지고 네. 자, 어... 자, 도와줘. 어떤 얘기를 할까요? 안 나오네요. 어허, 이 팝하고 또 일을 안 한다. 파파고가 일을안 하네. 음, 그러면 안 돼. 음, 파고어잘 시간 됐다고 일 하면 일어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 어떤 얘기를 할까요? What should I say? 음 아, 맞다 should should 배웠었어. 모르는 번호로 뭐야? 음 잠시 후 휴대폰 내려놓겠습니다. 지금 누군지 모르겠지만 전화가 와가지고 근데 모르는 번호에 그래서 끊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아 끊도록이 아니라 제가 모르는 번호는 안 받는데 지금 시간에 택배가 올 리도 없고 이 지금 전화가 왔어요. 이게 만약에 팬이다 내가 라이브를 하고 있는데 전화를 했다 확인차 전화를 했다 바로 차단 들어갑니다 사생팬들이 전화가 사실 많이 와요 그래서 이게 차단이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어떤 얘기 메리미. 메리미. 저 상결레가 영어로 뭐예요? 아, 너무 많다. 자, 대구. 대구 공연? 같은 걸 얘기 방금 본것 같아요. 음,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 멤버들 고향 있죠 멤버들 고향 을한 번씩 그니까뭐 공연장이 크든 안 크든 그뭐 야외에도 상관없고 뭐 그게 공연장이 안어도 돼요? 뭐 그냥 아니지 공연장이어야 아니지 아니지 그러니까 무대 장치를 쓸수 있는 곳이면 참 좋겠고 그냥 멤버들 이 뭔가 아니 그니까 멤버들의 고향에 가가지고 내려가서 취한 거 아니야 지금 제가 살짝 버퍼링 걸린 거고요 멤버들 고향에 내려가서 뭔가 그냥 어떤 공연이든 좋아요 그냥 그 각자 이렇게 딱 내려가가지고 각자 고향에 한 번씩 다 들려서 뭔가 뭐라도 뭐 하면 좋겠어뭐 촬영도 좋고 공연도 좋고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그거를 나중에 언젠가는 꼭 해보고 싶네요 개인적인 바램입니다 아 취한 거 아니에요 <웃음> 여러분 취한 거 아닙니다 취한 거 오히려 말을더 잘한다니까 지금 살짝 취한 이전 단계라서 지금 이도저도 못하는 그런 상황 그죠? 말을 이 알죠? 아시겠죠? 뭔지 알지? 어? 어? <웃음> 음. 아, 열어번째 생일 축하합니다. 어, 맞다. 잠시만. 나 휴대폰으로 뭐 하려고 했잖아. 파파고 때문이었어. 근데 까먹었다. What? 슛 아세이를 적고 까먹었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음, 음, 음, 음, 음, 음. 아 수영 재밌어요. 제가 수영을 즐겨하는 건 아니에요. 즐겨하는 건 아니지만, 음, 운동 자체를 좋아해가지고. 그니까, 러 뭐, 웨이트도 좋아하고, 뭐, 유, 제가, 제가 유일하게 싫어하는 운동이 유산소 운동. 유산소 운동은 너무, 이게, 뭐라 해야 될까. 힘들어요. 그리고 재미가 없어요. 유산소 운동. 그, 뭐, 그, 뭐, 한강이나, 뭐, 야외를 이렇게 뛰어다니면 상관은 없는데, 이제 막 런닝머신이 똑같은데 계속 뛰고 있고, 그막 뛰려면 한그 적어도 30분은 뛰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참 정말로 이이 이 힘든 일이지 않나 그래서 저는 유산소 별로 안 좋아하고 운동뭐에이트 좋아하고 배드민턴 되게 좋아하고 어릴 때 배드민턴 보였어요 제는 그래서 배드민턴 좋아하고 수영도 배우진 않았지만 그래도 뭐 대충은 따라할 수 있고 그래서 수영도 괜찮고 저도 물놀이를 좋아, 좋아해서 우리고또뭐 했냐 그리고, 그리고 국기 종목을 잘 못하네 내가 아니 아니지 응. 내가 누구야 JK 아니야 하면 은다 잘하지 하지만 어 축구를 안 했어요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 해봤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 뭐라 해야 될까 안 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억지로는 했는데 축구를 안 했어 가지고 뭐 그렇게 잘하지 못하고 야구도 뭐두 번이냐 올수 어,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게 무슨 냄새지 참외 아 참외 냄새다 참외 참외도 있어요 참외 냄새는 뭔가 참외 냄새가 올라오렌지도 있고요 키위도 있어요 안주가 참 많죠 네 맞습니다. 사실 안주를 숨기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아마도 지금 잠시간이 아닌 분들도 있구나 운명을 믿나? 어 운명을 믿니? 저는 어 그러니까 참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 사람 인생이라는 건다 플랜이 짜여 있다고 저 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말하면 공감을 못 하는 분들도 있으텐데 봐봐요. 봐봐요. 내가 일단, 일단, 데자뷰를 꼬어요 많이. 근데 그게 흐리멍텅한 게 아니라, 진짜로. 내가 겪은 일도 아닌 거라는 걸 확신하고. 내가 진짜, 그, 똑같이 봤던 거를. 실제로 봐요. 진짜로. 뻥, 뻥이 아니라, 진짜로. 진짜 명확하게 정확하게 내가 겪은 일도 절대 아니고 정말 새로운 일인데 그거를 본다니깐요 그래서 나는 이제 그거, 그거가 그거몇 번이나 있었어요 제가 데자뷰가 그래서 저는 운명이란 걸 믿고 그리고 사람 운명이 왜 정해져 있냐면 본인이 만약에 이런 어떤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 잠시만 내가 여기서 다른 행동을 하면 내 미래가 달라질까라 하면서 내가 다른 행동을 해요 그것 자체가 이미 플랜에 다 짜여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아시겠죠? 난 진짜 내가 그러니까 내 미래에는 다 정해져 있다고 생각해요 이건 확실한 것 같아요 내가 대자뷰를 그렇게 많이 꾸는데 이제 요즘은 꺼서 되게 진짜 더 뚜렷하게 꾸거든요 진짜 이건 확실한 거 같아요 살짝 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무당을 가야 되는 거 어떻게 해야 되지 살짝 하, 신기가 있고 점을 좀봐 볼까요 제가 <웃음> 점봐 점 볼까요 이렇게 오, 뭐야 깜, 깜짝이야 여러분들 벌써 40분이에요 저희 이거, 아, 한 시간? 한 시간? 아!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딱 50분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간이 돼가지고, 50분까지만. 아, 맞아. 그리고, 뭐야. 그, 진구, 여, 여진구라는 친구 아시죠? 그 진구가 그 저희 팬미팅 팬미팅 하는데 몰래 그거를 서포트를 준비를 해줬어요 첫날 준비를 해줬는데 이제 그 2일차 때, 그러니까 오늘이죠 오늘 오늘이죠 오늘 또 떡볶이로 이렇게 서포트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전 몰랐거든요, 여기가. 그러니까 이렇게 이틀 동안 해줄 줄은 몰랐고 되게 너무 고마웠었던 것 같아요 친구야 고맙다 덕분에 떡볶이 너무 맛있게 잘 먹었고 고구마 아이디 너무 잘 먹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끝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딱 3분 남았습니다, 3분 너는 왕자 감사합니다 <웃음> 너는 태양이야 감사합니다 <웃음> 여러분 태양이 될게요 항상 밝게 빛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아 유포리야 아 맞아요 그거 유포리아 영상은, 그, 멤버들이, 그, 저를, 이게, 틈틈이 찍어 줬었던, 줘가지고, 그거 영상을 모아서 만든 영상입니다. 음. 생각보다, 그, 초반에 제가 번거지 쓰고, <웃음> 나오잖아요. 그게, 어, 살짝, 아쉬웠지만, 생긴 게 <웃음> 아쉬웠지만 뭐 그래도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참 다행인 것 같아요 진짜 멤버들이 막 찍은 거거든요? 그냥 잘 나와서 다행인 것 같고 음. 좋아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20초 남았어요 2 0 seconds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너무 급하게 종료했죠 마지막 남은 짠 먹고 갈게요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또 브이라이브 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그럼 물러 갈게요 바이바이 바이바이 보라해 퍼플 하트 퍼플 하트 렛츠고 I love you guys 안녕. 저는 이제 가볼게요. 바이바이. See you next time. 안녕.